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10월 월간 견적인데요. 9월달 견적을 생겨해서 아쉬운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10월달 견적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거 딜레이시킨 이유는 젠퍼를 넣기 위해서 딜레를 이 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10월 견적에는 젠퍼7000 시리즈 등재된 상태로 나오니까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10월 견적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20일, 10월 12일에 각각 13세대 4090요 제품들 출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최상위 제품 노리시는 분들은 10월 말 지나서 11월 견적을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기본사항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요번달 월간 견적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무용 견적부터 볼게요. 50만원대 인텔과 50만원대 AMD 견적 있습니다. 이거 두개 뭐가 다른가요? 어떻게 선택하면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진짜 간단한 게임이라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엑셀 파일 좀 용량 큰걸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창 띄우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조금 다용도로 쓰신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이 AMD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AMD가 멀티 성능이 좋아요. 코어 숫자가 많고 스레드 숫자가 많아서요. 그런데다가 내장그래픽 성능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어뭐 카트라든지 아니면 은 배그 같은 건 힘든데 오버워치 옵션 타협에서 한다든지 어 그거 아니면 간단한 모바일 게임 한두 개 실행시키거나 혹은 피파 옵션 타협 음 아니면 롤, 상업 이런 거는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아예 게임을 안 한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면 그럼 요 AMD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사양 게임은 제대로 안 되니까 배틀그라운드 이상의 중사양 게임부터는 안들어간다 보시고 저사양 게임도 어느 정도 즐기실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온전하게 뭐 인강만 보거나 아니면 은간단 사무용 웹서핑 위주로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거 5 0만 인텔 가세요. 왜 인텔 가라고 하는데요. AMD가 안만 봐도 좋은데요. 인텔 가면 은 반응이 조금 더 빠릅니다. 어 전원도 빨리 켜지고 인텔 창도 빨리 열려요. 그건 싱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게 더 편안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 용도에 맞춰서 인텔 같냐, AMD 같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인텔 거부터 한번 훑어보자면, 인텔은 현 시점에서는 이 12세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은 무려 22만원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세대, 만 10, 백, F 쓰면 안 돼요. 그냥 만 백이 있어요 내장 그래픽이 있, 있습니다. 그냥 만백사야 10, 이거 F 이렇게 더붙는거는 내장을 펴기 때문에 사시면 화면이 안 떠요. 어 그러니까 그냥 10,100 사시고 h 5 0 m h h 5 0 m h 기가바이트 보드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 인텔 12세대는 혹시나 예산이 조금 더한 한 7만 원 정도 좀더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50만 원 초까지 쓸 생각이 있다. 50만 원 초중반까지. 그러면 인텔 12세대 가시면 되고 어, 조립고민 포함해서 한 50만 원이나 52만 원 사이에 끊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요 10세대 가셔야 됩니다. 12세대 가면 조금 더 빨리 타긴 해요. 막큰 차이는 없는데. 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10세대 고르셨다면 은 h 5 1 보드 가시고 12세대 고르셨다면 H610 보드 가셔야 됩니다. 밑에도 적어놨지만 10세대는 H519 칩셋에서만 호환이 되고요. 12세대는 H610에서만 호환이 됩니다. 어, 바꿔 쓰시면 안 돼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메모리를 넣어 놨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싼 메모리 있는데, 아, 걔네들은 분량이 너무 확연하게 올라가니까, 마이크론 메모리 3200 클럭짜리 8기가 두개 쓰시면 됩니다. 아, 준님 8기가 하나로도 저는 용량이 충분한데요. 하시는 분인데 이게 싱글 메모리에 달면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20-30% 떨어지고, 그리고 CPU 성능도 한 10% 떨어집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듀얼 채널인 두개로 꽂으셔야 됩니다. 어, 그럼 4개가 두개 꽂으면 안 돼요? 하실 텐데 그러면 차후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겠죠? 메모리 수로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메모리는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웬만하면 8기가두개 쓰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10100이든 1 2 1 0 0이든 온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 쿨러 써도 온도가 잘 잡혀요. 약간의 소음은 있지만 그리 뭐 신경 거슬 정도도 아니고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드에, 여러분이 모니터를 꽂으셔야 될 텐데요. 보드에, 디서브, 이제, 파란색 단자 있죠. 구형, 아날로그 단자. 그거랑, 디지털, HDMI 단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니터와, 어, 호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꽂는 선이. 어, 거기다가, SSD 같은 경우는 MS500을 넣었는데요. 어, 손래님 저번에는 p 3를 그냥 웬만하면 쓰라 그랬잖아요. 아, 제가 저, 저번에 깜빡 했고 얘기 안한게 있었는데, P31을 이 10세대에는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골라놓은 h 5 0 저번에 골라놓은 보드에는 P31을 여러분 1 1세대 써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넣어놓은 거는 칩셋에서 대우포 땡겨 쓰기 때문에 P31이 꽂히긴 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드를 일일이 골라가면 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h 5 0뭐 당시 에싼거 그렇게 쓸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10세대 쓴다 그러면 은 호환 신경 쓸 필요 없이 쓸수 있는 사타 방식의 MS500 쓰시고요. 여러분 12세대로 구성하셨다면 H610으로 그럼 P3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아 s s d 더싼거 있는데 어떤가요?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제가 생각에는 현실점에 적 얘네들이 베스트예요. 더싼건 있지만 더 품질이 떨어지거나 더 성능이 떨어집니다. 적혀있는 스펙만큼 성능이 안남겨 많아요. 특히 디렛리스 제품들은요. 그래서 이 정도급에서 시작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5 0 0트마니클리스2를 똑같이 넣어놨는데, 얘가 원래 스탠다드였는데, 요번에, 어 다시, 그, 효율에 대한 검증을 받은 거죠. 인증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브론즈 등급으로 가격 증가한 거 없이 다시 판매를 시작했더라고요. 안 돼요, 성전이 몇천 원 오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얘가 브론즈로 바뀌면서 오른 게 아니라, 파워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컴퓨터 부품은 달러를 계획해서 들고 옵니다. 그래서 환율이 바뀌어서 그냥 올랐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어 밑에 스탠다드급인 하이퍼 K도 몇천원 올랐죠. 예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품질 차이 크게 안 나요.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뭐 시소니 A10 같은 거 써도 괜찮고요. 어, 메이저라 불리는 회사에 스탠다드나 브랜드급 어떤 거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제가 적어 둔거 정도 선택이 좋습니다. 지금 적어놓은, 그, 마니크래스2나, FSP, 하이퍼 K나, 시소닉 A12 같은 경우에는, 분량률이 1%가 채 되지 않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훨씬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마지막은 케이스, 마이크로닉스 루키를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MATX 보드 지원하고, 거기다가 ATX 파워가 장착되는, 웬만한 사이즈, 미들 타우면은다쓸수 있으니까, 다른 케이스 쓰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뭐, DK200이나, M60 이런 거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여러분 12,100으로 본체 짰을 때 부품 가격은 55만 나옵니다. 조립비 생각하면 한 60만 원 주셔야 구매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1 10 1 0 0으로 본체를 짤 경우에는 4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얘는 조립비 생각하면 50만 원 정도면 살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MD나 인터넷은 사실 가격 대는 똑같아요. 이쪽 가면 그냥 조금 더 빠릿한 느낌이고 게임 PC는 아니고 유튜브 감상 혹은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혹은 뭐 여러 매장도 있잖아요. 치킨집이나 이런데 포스용으로 간단하게 쓸수 있는 PC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롤도 옵션 타입을 해야 되는 저사용 PC입니다. 어, a 드 쪽으로 가면 요 은우아르 4600 원래는 4650 프로라는 걸 판매했었는데 그게 슬슬 물건에 안 들어오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그 대처품으로 요거 쓰시면 돼요. 클럭도 똑같기 때문에 성능도 똑같고요. 그냥 보안 쪽만 살짝 다른데 일반 유저한테 상관없는 얘기니까 요거 쓰시면 은 가성비 있게 APU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은 코어 수는 똑같으나 클럭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조금 더 빠릿빠릿한 IPC가 약간 더 좋은 어 5600G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딱한 6, 7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올라가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내장에 비해서는 거의 동일한데 어, CPU가 좀더 빠릿하기 때문에 멀티 성능도 조금 더 좋고 여러분펠 편리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사양이 올라가는 거죠. 어, 기본 클러써도둘다 문제가 없는 제품인데요. 소음이 조금 신경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RSI M120 2만 원 조금 넘는 쿨러인데 이거 달고 쓰시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가 정말 골치 아픈데요. 송전이요뭐 이거 얘네들 예전에 뭐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보드 된다그랬는데왜 13만 원짜리, 14만 원짜리 나왔어요 물어보실 텐데요. 지금 메인보드 딱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은 550, 520, 320, 막 450, 470, 제가 다 찍어 놨어요. 다 찍어 놓고, 판매물, 판매물 순으로 눌러보면요. 이게 실제로 한 150물 이상 있어야지 도매상에 물건이 있는 거거든요. 100물 이하면 시중에서 거의 못 구하는 제품을 보시면 됩니다. 미리 받아놓은 몇몇 소매물 빼고는 안 팔아요. 100개가 등록되어 있어도 전화 걸어보면 알지만, 그 100개에서 판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뭐, 풀라트 이런 거 비싸고, 터프, 터프도 비싸고, 그나마 프로 포 이게 뭐1 7만원이라서 그나마 싼 편이에요. 위는 파이도 비싸고 쭉쭉쭉 비싼 거다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건이 있는 거거든요. 물건 있고 그나마 좀 싸거든요. b 50어스엘리트 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품절할 거예요. 175몰인 거 보니까. 그 쭉쭉쭉 내려가면은 그나마 또 에즈라 거한 150몰쯤 되죠. 이거 제품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근데 뭐 대처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물건 있습니다. 스틸레전드까지. 이 밑에 내려가면은 백 몰도 안 되는 막 칠십 몰, 팔십 몰이러 되는 애들 이 있거든요, 맞죠? 여기서부터는 진짜 물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성비 있게 샀던 뭐 B사오공 박격포라든지 B사오공 터프 프로 혹은 e x a 3 0 0 이런 거다 품절났습니다. 지금 물건이 다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안 들어오는지 살포시 물어봤는데 환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재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단가가 안 맞대요. 어 얼마나 가져야 될지도 잘 판단이 안 되고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대로 팔아먹기 힘들 것 같아서 안 들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지금 이거 두개 집어놨는데 이거 두 개도 거기 있으면 품절할예요품절나면은 아까 봤던 B550M 어로스 엘리트 요거 찾아보시고요. 요것도 품절나면은 B550 프로포스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뭐 560만 원대가 아니라 6070만 원대가 될수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보드 평소에 쓰던450뭐 박격포나 아니면 EXA320 아니면 450 터프 프로. 이런 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제품, 혹은 이 제품 등으로 메꿔서 사셔야 됩니다. 당장 급하시다면. 어 그래서 보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메모리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8기가 두개 쓰시면 되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이 크게 하락하기 싫다면 꼭 짝수로 쓰셔야 됩니다. 홀수로 쓰면 내장 그래픽 성능 30%, CPU 성능은 10% 정도가 하락됩니다. 삼성 메모리 쓰셔도 상관없어요 마이크로 메모리좀더 싸니까 이거 넣어놨어요 한 만원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베가 7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그 인텔 내장 그래픽보다는 월등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도 내장은 내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gtx 750 아세요? 어 그거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아니면 뭐 1030, GT1030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롤! 오버워치2, 뭐, 오션 하오브로, 혹은 피파, 중옥, 아니면은, 배그 같은 건 제대로 못하는데, 그, 카트라이더 이런 거, 크레이지 아케이드, 좀 옛날 게임들, 고런 캐주얼 게임 정도는 돌아간다 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 포트 같은 경우에는, 보드마다 지원 포트가 다른데, 보통은, HDMI하고, 디서브 정도 보통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뭘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제가 지금 찍어놓은 보드도 있죠.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한데, 이 뒤에 눌러보시면 보여요. 보이죠? DP, HDMI, RGB 포트. 어,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파이탈리티, B450 기준이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요. 어, 내가 이거 450을 적어는데 에즈락 450, 파이탈리티, 파이탈. 그리고 밑에 거는, 스텔 레전드였죠? 스테 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포트를 좀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품 사세점 보트 가서 포트 옆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들 가이 있다 보니까 보통 포트 두개정도다 지원해요. 얘도 HDMI하고 DP하고 지원할 거예요. 맞죠? DP랑 HDMI.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이걸 일일이 보여주냐 면은 여러분이 무슨 보드 살지 나도 모르잖아요. 품절 나서 못사면딴거 쓰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뒤에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SS는 그냥 P31 쓰시면 됩니다. P31 쓰세요. MX500 굳이 안가셔도 됩니다. P31 가거나 9 7 0에 v 플러스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 K 500W 아니면 은뭐 마니 크리스투 500W 아니면 시선이 A12 500W 이 정도에 쓰시면 됩니다. 불량률 1%가 채 되지 않는 제품들만 골라드린 겁니다 다른 더싼 제품들은 불량률이 좀더 높기 때문에 불편한을겪 확률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마이크로넷스 루키 써도 되고 여기 m 6 0 써도 되고 DK200 써도 됩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하십시오 어차피 그래프카드 안달 거기 때문에 쿨링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4600으로 본체를 짜실 경우 5 2만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조립비 포함하면 한5 5만에서5 6만 정도 내야 되겠죠 5 6 0 0지로 짜면 은 60만원 정도 어, 부품비가 나오고요 한 63,4만원 정도 주면 은 조립비 포함해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아예 아니면 캐주얼 게임 바둑, 포커, 롤, 카트 이런 저사양 게임 정도만 즐기는 유저한테 적합한 PC로 어, 여기 i3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서 고사양 사무용도로도 쓸만합니다 용량이 좀큰 엑셀 파일 열거나 아주 라이트한 포토샵 편집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90만대 인텔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90만대 인텔을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아요. 12100은 미래가 없거든요. 보드도 뭐좀 좋은 거쓰자않는 차라리 1 2 4 0 0에 보드 좋은 거 쓰거나 돈을 조금 더 버텨는 게 분명히 나아요. 100만 원, 110만 원 정도로 투자해서요. 어, 12100이 나쁘지 않은 게임밍 c p u 긴 한데요. 근데 어디까지나 i3나 i3라서 그래픽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확연하게 떨어지는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뭔가 다른 거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십시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예산이 딱 90밖에 없다면 은또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12,100으로 한번 견적을 짜볼게요. 12,100 F 플 쓰세요. 어차피 그래픽카드달 거기 때문에 12,100 노마을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요. F 버전은 내장 그래픽이 사용이 불가능한 대신 가격이 꽤나 쌉니다. 한 6만 원 싸죠. 요거 넣으시고 기본 쿨러 써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기쿨 쓰세요. 예상 90밖에 안 되는데 쿨러에 돈 쓰기 아깝습니다. 어,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6과 N-E를 넣어놨돼요왜 이거 넣어놨냐면 은 H619과 N-K도 쓸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거 쓰면 은 음, 확장성이 조금 떨어져요.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고요. 뭐 어쨌든 1 2 1 0 0이든 11400이든 메모리 오버도 조금 가능한데 어, 메모리 오버면 또 성능이 조금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이 정도 가격 차이밖에 안 나면요 H610을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H610은 확연하게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끼깔 자만뭐8 0 0 0원 6000원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보드 쓰시는 게전원부다 좋고 어, 여러분이 뭐 엔더트 확장성이라든지 어, 뭐 메모리 오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2400쓸때 만약에 업그레이드해서 H660은 성자가 있겠지만, B660부터는 성자가 거의 없습니다. B660 제일 싼그아수스 거, 뭐, 빼고, 어, 어, 요 정도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13세대 업그레이드까지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요거보다 좀더 높은 i 이 600K 같은 거 중고로 살 생각이 있다면, 어, 게임 X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i7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i9도 어 어지간히 씁니다. 어, 나중에 혹시나 업그레이드 예정 이 있을 때는 요 보드로 올라가는 것도 좋겠다 정도 언급드리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 여전히 마이크론 메모리 를 추천드리지만 어, 뭐 삼성 메모리 써도 상관없어요 삼성 메모리하고 마이크론 메모리하고 뭐가 좋은데요 물어보면 성능은 똑같은데요 삼성 메모리가 불량률이 조금 낮고 잘 불량이 안 나요 마이크론 메모리는 약간 오버가 잘 됩니다 뭐 기본은 쓸 때는 둘이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고 싶은 거 가세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2 0 6 0을 넣었는데요 여러분이 90만원대 견적잘때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2060 P&I꺼 빼고는 사실상 품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품절 나버리면 은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660 슈퍼는 그래도 판매한 제품몇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1660 슈퍼로 어,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성능저하가 조금 있긴 한데요 만 15%에서 20% 정도 떨어져요 어쨌든 뭐 5만원 정도 6만원 정도 세이브 할 수도 있고 여기 1660 슈퍼 달아도 그, 옵션 좀 타협하면 웬만한 게임 돌아가니까. 예산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웃음> 나도 1669 0퍼 별로 안 좋아하는데, 90만원대에서는 선택 여지가 없더라고요. 2060 품절 나쁘면은, 넓게 1669퍼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SSD인데요. SSD는 p 3 1 쓰시면 됩니다. 땅 거는 쳐다보지 마세요. 뭐, m s 5 0 아, 이거 뭐, 안 적혔다고 보셔야 됩니다. p 3 1 쓰시면 되고요. 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0W로 커버가 됩니다. 2060에 IC 정도면요. 그래서 시선에 A12 500이나, 마이크로닉스 크리트 500이나, 아니면은, FSP 하이프 K 500, 요 정도 쓰시면 되고, 조금 파워를 저서 못 쓰고 싶으면 600으로 살짝 올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무거나 쓰십시오. 누키 말고, M60, DK200, 아이고 C60, 그리고 데이븐 카이저, 이정도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충분히 쿨링이 이루어지고 나름 뭐 얘네들 이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 마이첸 0 0 0퍼 플러스 2060 6기가로 짜게 될텐데요 부품 가격은 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뭐조립공비랑 약간의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 생각하면 95만원 정도에 구매하시게 될거고요 초고사양 게임은 사실 옵션 타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디아2, 어, 디아 레지렉션, 오버워치2 어, 오버워치 1은 이제 없었어요. <웃음>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등등. 웬만한 인기 게임을 중업에서 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FHD 모니터에서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사도, 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자녀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 충분히 가중용 PC를 잘쓸수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게임은 별로 안 즐긴다. 그래도 혹시 언젠가 게임 할지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순수 게이밍 성능이나, 아니면 멀티 성능 같은 경우는 5600에 많이 처지거든요. 얘가 코어 숫자가 딸랑 4개라서요. 그래서, 돈 조금만 여유있다면은, 같은 가격은 아닙니다. 한, 플러스 10만 가격에, 5600에 2060 업그레이드 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같은 가격이었는데요. 지금 아까 보였다시피, 보드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돈좀더 주고 AMD 가라고 했는데, 그 AMD 견적, 110만원대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쯤 되면요, FHD 상업에서 게임 어선 즐길 수 있고요. 포토샵? 안 불편합니다. 위에 PC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간단한 영상 편집?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20분, 30분 취미 영상 편집. 이 정도로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5600 노멀 쓰세요. 5600X랑 5600 노멀의 가격 차이가 4만원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5600X 살 값어치가 없습니다. 둘이 0.2클럭 빼고는 차이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멀티성능 5% 싱글성능 5% 차이 빼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이밍성능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5600 노멀 쓰시고요. 어 얘는 이제 기쿠 쓰면 은 성능자가 조금 있거나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2만원짜리 RSI M120 M1, 쿨러 쓰거나, 아니면 돈 조금 더, 더 써서, 팔라딘 400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AMD4 소켓 보드가 대부분 품절입니다. 아까 전에도 보여줬는 내용인데, 혹시나 스킵하신 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위에 쭉 보시면은, 제가 지금 550, 520, 320, 470, 450다 찍은 상입니다 근데 이게 100몰이 넘어야, 혹은 150몰이 넘어야, 물건을 그래도 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뭐, 30만원, 20만원 한거쭉 빼고 보면은, 그나마 비오공 프로포 얘가 17만 원싼 편이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싼게아그 다음 은 아니지 제일 싼 거는 비오공 M 어 l 셀리트입니다 지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이 정도면 5 7 0 0원인데 문제 없어요. 5,700원도 문제 없고 자 여기까지가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물건이 없습니다. 얘는 품질이 너무 부리고요이밑에 내가 려면 물건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궁금하시면은 이한 60몰 뭐 50몰 되는 거살려고 여기저기 전화가라고 오세요. 그러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용산에서 사시든 아니 완본체 PC 파는 데 사시든 이런 거는 도매상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몰이 적게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드는 제가 B50 어로스 엘리트 이걸 우선 추천드리고 이거 아니면은 B50 프로 플러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뭐 스틸 레전드까지도 5 6 0 0원 쓰는데 문제 없으니까 스틸 레전드도 구할 수 있으면 한 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스틸 레전드 450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b 5 0어로셀리트추천어 b 5 0어로셀리트를 먼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b 5 0프로포요 순으로 비쌉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마저다품절라면요그 다음으로 싼거 여러분 일일이 검색하셔서 사셔야 됩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여전히 추천드립니다. 요거 어느 정도 레모브도잘 돼요. 5600은 레모브 3600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메모리 쓰시면. 요거 사서 3600 찍고 쓰시거나 나는 오버할 생각이 전혀 없고 불량률을 많이 안 나는 게 좋다 싶으신 분들은 삼삼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혹은 편안하게 오버하고 싶다 싶으면은 이 팅그룹 메모리 10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3 7 0 0에 CL18짜리 8기가 두개 10만원입니다. 요거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XMP 바이오스 적용만 하면 은3700 적용이 됩니다 XMP 적용하는 방법은 제 영상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여기는 그래픽카드가 2060이 아닙니다 3060을 넣었어요 아송성님왜3060 넣었어요? 3060 별로라고 했잖아요예전엔좀 별로였는데 요새는 가격이 좀 많이 내려서 가살 만한 가격까지 왔어요 그래서 3060좀 싸게 사면 4 0만 중반 비싸게 사도 4 0만 후반이면 삽니다 이4060 같은 경우는 에 2060보다 는 확연히 성능이 높아요 한 14, 5% 정도 높기 때문에 분명히 한 단급 위에 있는 글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공유권 사기에는 그래도 몇분 내가 부족한데요 싶으면 EMT2060 슈퍼 요거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뭐 재생산 했나본데 요거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차 얼마 안 나요 3만원 3만 차이니까 웬만하면 상공유권 쓰기 좋습니다 상공유권은 꼭 MSI꺼 쓰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보다 싼 제품이 있다면 은 다른 제품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SSD는 그냥 p 3 쓰세요 무지성으로 p 3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파워를 약간 올려놨는데 뭐 오버를 할 수도 있는 넣으시고 뭐2060 슈퍼 쓸수 있으니까 2060 슈퍼는 약간 전력소비는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600W 쓰셔야 편안하게 어 소음에 괴롭힘 당하지 않고 쓸수 있습니다 딱 맞게 쓰면은 파워팬이 빨리 돌아가지고 고주파나 아니면 소음 같은 게더 들릴 겁니다 어, FSP 하이퍼 K 마이크론닉스 클래스 2 풀체인지 600 혹은 시선이 A12-600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마니 클래스 2 풀체인지는 기존 제품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 전에 재인증 받아서 브론즈가 돼서 가격은 거의 똑같게 브론즈 등급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요 예전 스탠다드로 팔던 거랑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C60, 이 카이저 에어, DK200, M60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연적을 짜면요 5 0 0 0 p x 와 0.2클럽밖에 차이나는 5600을 사용했기 때문에 12400과도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성능도 비슷하고 작업 성능도 크게 차이가 안나요 12400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프레치드에서 게임을 하면 상공6권을 넣기 때문에 60-70프레임 방어가 어 정도 돼요한 상업정도로 그래서 10세대, 11세대랑 비교했을 때 확인이 좋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PC방보다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PC방들이 여전히 1060이나 2060 정도를 쓰고 있고요 CPU는 9400에서 음, 1 4 0 0 이런 거 쓰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이정도면 사도 웬만한 PC방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집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럴 때는 이제 메모리를 16개 곱하기 2로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한 10만원 정도 더 소비가 될 겁니다. 5600에 3960 1 2가로 견적 짰을 때는 부품 가격이 113만원 정도가 나올 거고요. 조립공비 생각하면 한 116만원, 7만원 정도 사야 될 거고요. 5600에 2060 슈퍼 8기가로 견적 짰을 경우에는 부품 가격은 110만원, 조립공비 생각하면 114만원 정도가 실구매가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확실하게 인텔 90만원 대 견적보다 CPU 성능이 뛰어나 1 1 0만대 m d 견제를 보여드렸어요 가정용 PC로는 요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는 당장 사도 괜찮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신제품 나왔자 이 가격대에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 보드 구하기 힘들다는게 좀 걸리지만 그래도 지금 사셔도 크게 후회하지 않을 PC라고 생각하네요 그 다음은 1 2 0만대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은 아직까지 비6 6 0 보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성하기좀 쉬운 편인데 CPU 가격너도 많이 올랐어요 12400 이거 시... 98,000원, 뭐아 189,000원까지인가 내가 본것 같은데 현 시점에 30만원 하고 있습니다. 현금 최저가도 뭐 28만원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벌크를 봤는데 벌크도 이거랑 가격차 이 얼마 안나요 27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12500원이나 12600원 어때요? 걔네들은 37만원 혹은 40만원 막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웃음> 인텔 간다 그러면 그나마 가성비 있는게 12400F인데 무려 인텔, 인텔은 AMD보다 10만원 더 비싼 CPU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드 구하기 힘들다 쳐도 얘는 10만원 중반이면 은 보드 구할 수 있는데 인텔도 어차피 10만원 중반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CPU에서 10만원이나 차이 나잖아요 확실하게 AMD 가가상비 좋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보드만 구할 수 있다면 웬만하면 AMD 쪽가는게 좋다라는 거 언급드리고요 어, 인텔 견적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4400F 사시고요 5 0 0이600 가상비 없습니다 쿨러는 기쿨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최대 성능이 안 나옵니다 M120이나 팔라딘 40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ASUS PRIME B660M-K 방열판 있는 B660 보드 선택하시고요. 혹시나 차후에 업레이드 예상이 있다면 특히 i7 정도 끝까지도 올릴 생각이 있다면 어로스 엘리트 보시면 좋습니다. B660M 어로스 엘리트요요 어, 밑에 세 번째는 어, 그냥 B660M-K랑 어로스 엘리트 사이에 있는 정도의 품질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앞에 두 개보다 나은 점은 없는데 레모버가 조금 잘 되는 편입니다 MSI 제품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셋 중에서 뭐 살래? 라고 물어보면 어지간히 2번은 선택할 것 같긴 합니다 이1 그래, 4 0 0 대충 쓰다가 중고 처리하고 1 3 6 0 0 k 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요거 사, 사고 난 뒤에 메모리는 이셋 보드 다 DDR4 보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3208기가 메모리를 추천드리고요. 12,400에서 메모리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는 거고, 혹시나 나중에 케이버전 사서 오버를 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은 메모리 를좀더싼거 쓰고 싶다 싶으면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두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생각한다면, 16기가 두 개로 메모리 용량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서는 이 델타 메모리 추천한 이유가, 12,400F에서는 이3 2 0 0 x m p 메모리가 적용 안 되는 경우가 3분의 2 확률이에요. 아주 높은 확률로 적용이 안되니까 요걸 넣으시면 안돼요. 만 기본 메모리인 삼성전자 메모리 3200이나 마이크로 메모리 3200 쓰셔야 됩니다. 그래프카드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것 중에 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은2060 슈퍼 혹은 3060싼거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 MSI 거 써도 되고 뭐 EMT 거 써도 되고 갤럭시 거 써도 됩니다. 그냥 3060싼거 쓰십시오. 싼거 쓰시고 혹시나 3060싼게안 보이고 2060 슈퍼보다 많이 비싸다 싶으면 이2060 슈퍼 스톰 x 듀얼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샵다나 기준으로는 벤투스만큼 싼 제품이 있던데 아수스 듀얼입니다. 아수스 듀얼이 벤투스보다는 조용하고 품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3 0원 차이면 은 실제로는 이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샵다나 가격 기준으로 판매하는 가게라면요. 그러면 은요거 가는 게 좋고 어, 현금가로 판매하는 가게면 벤투스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제품 고르시고요. 3960은 SSD는 여기서도 무지성으로 P31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게임을 좀 많이 까는 스타일이라면 1TB 버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N9A1도 괜찮은 편인데 P31은 지금까지 분량을 본 적이 없지만 PN9A1은 두 번의 분량을 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은 P31이 좋은 것 같습니다. PN9A1은 안정성이 약간 떨어지는 대신 속도가 더 빠른 제품입니다. 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스 2 600이나, 시선의 A12 600이나, 하이퍼 K 600 정도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분량률 1% 내외의 제품으로, 500W보다 600W가 분량률이 약간 더 높습니다. 아 어, 분량이 별로 안 나는 제품들을 골라놓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싼 600W가 있긴 하지만, 뭐, a 사 제품이라든지, z 사 제품이라든지, 분량률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 높거든요. 이 제품들의 뭐, 1.5배, 2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제가 추천한 제품을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파워 분량이 제일 a s 하 불편합니다. 왜? 선장님 새로 해야 되거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카이저 에어 어, 벤티 C60 그리고 M60 DK200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케이스 선택해도 뭐 상관없는데 P1000이나 아니면 L600 근데 아무래도 뭐이 정도급에서 굳이 케이스에 과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시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음, R1400이 9형, 이제 9세대, 10세대, 11세대, i7, i9보다도 오히려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그건 뭐 5600X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게임 프레임이 9형, 뭐 8코어, 10코어보다도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포토샵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잘 됩니다. 영상 편집도 어느 도 가능하고, FHD 중상업 게이밍까지 가능한 그런 PC입니다 가죽용 PC의 표지나 적어놨죠 AMD하고 똑같은 겁니다 AMD의 편견이 없다면 AMD가 더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 120만 대 인텔 지금 사셔도 솔직히 큰 손해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CPU를 조금 비싸게 사는 느낌이 있긴 한데 나머지 부분은 진짜 가성비 좋은 걸 집어넣어 놨거든요 어 그래서 마니4 0 0 f 에3060 12가로 견적을 짜시면요 부품 가격은 124만원 정도 나올 거고요 여기서 조립 공비각하면 127만원 정도가 소비가 될 겁니다 이거를 2060 슈퍼로 낮추면 은 거기서 한 3만원 정도 빠져요 그래도 뭐1 2 4만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만원 대 인텔 견적이 완성이 됩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뭐 가정용 PC 정도가 아니라 내가 게임을 좀 한다 그리고 게임에 진심이다 좀 프레임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혹은 어, 주식을, 단타를 자주 친다. 혹은, 영상 편집을 좀더 빡세게 하고 싶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취미 수준이다. 하시는 분들에 적합한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식 견적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 견적은, 마이 12,500 사세요. 12,500 사시고, 12,500, 얘는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픽카드 필요가 없습니다. 어, 파라딘 400 쓰세요. 거기다가, B60, 터프 플러스 쓰시고요. 그냥 골라준 거 쓰세요. 메모리는 XMPL 명의 3600자에 적용이 잘 안되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두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에 더 높은 용량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는 생략하고요 SSD는 P3을 쓰시고요 습도 더 빠른 거꽂아봤자 주식에는 티가 안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마이크로닉스 크리스트 500이나 시소닉 A12500 쓰세요 자 그렇게 견적 짜버리면은자 12500에 터프, 그리고 500W 파워를 썼는 주식, 혹은 좀하단한 사명도 쓸만한 제품이 나오는데, 부품 가격만 90만원. 여러분, 조립공비 생각하면 한 94만원 정도 하면 살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타도 아니고, 초단타 쓰시는 분들 있죠? 샀다, 팠다, 샀다, 팠다. 스캘핑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CPU만 방금 전에 불러준 거에서 12600K로 바꾸시면 됩니다. KF 사면 안 돼요. K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면 은한 96만원 뭐가 다른데요 500이랑 마이체 600K가 싱글클럭이 좀 확실하게 높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빠릿빠릿하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캐시 메모리도 조금 더 많고요 어,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자 그러면 이제 주식 견적 끝났으니까 게이밍 견적 한번 볼게요 게이밍은 마이체6 0 0 k f 로 우선 추천드립니다 이거 지금 사도 크게 위현안할것 같아요 물론, 13600KF가 나오면, 개한툭 비교해서는, 뭐, 조금 게임 프레임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멀티 성능과 게임 성능을, 그게 나오고난안 돼도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거기 때문에, 가격은 좀 마음에 안드는데 당장 산다고 할 때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요거 쓰시고, 팔라딘 400, 혹은 RC410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Z보드 넣어서 수동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AG620이나, 어센스 3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오버할 생각 없다면, 그냥 여기서 멈추십시오. 팔라딘. 400 혹은 rc410 보드 아이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프 가시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한데 이게 분량이 좀 적어요 as도 괜찮은 편이고요 한데 난좀 싸게 쓰고 싶다 싶으면요 어로스 엘리트 쓰시면 됩니다 품질은 비슷한데 어, as가 좀안 좋고 가격은 좀 많이 쌉니다 한 4만원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13세대 업그레이드할 생각도 있는데요 하신 분들은 이 토피도 쓰시면 됩니다 토피도가 아직 2 0 0몰라서 그나마 구하기 쉬운 편이고요 DDR5 메모리를 쓰고 꽤 높은 전원부 출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A가 넘는 13세대 차에 나올 i9까지도 커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i7, i5 다쓸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1, 2, 3번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 2번 보드 중에서 골랐다 그러면 은요중에사시면 됩니다. 똑같은 1, 2번 중에서 사면됩니다. 11600KF는 3600SMP 메모리 적용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팅그룹 메모리를 우선 추천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뭐 수동 오버할 필요 없이 XMP만 딱 걸면 은3600 적용이 되면서 게임 프레임 평균 4% 정도 올라갑니다. 최소든 평균이든 꽤큰차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또 얼마 안 나요. 뭐 3만 더 주면 돼요. 이쁘기도 하고 요거 하시는 게 괜찮고요. 아돈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메모리 요거 사가지고 오버 없이 쓰거나 아니면 은 간단히 3400, 3500 정도 올려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차후 업그레이드 생각해서 토피도 샀다. 이 토피도 저는 이제 DDR4가 아니라 DDR5 보드를 넣는 거거든요. 디4로안 적혀 으니까 요사적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4800 DDR5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뭐 8개가 쓰든 16개가 쓰든 편한 대로 하시고요. 짝수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8개가 두개 넣었을 때는 약 10만 정도 소비가 됩니다. 참고로 이 DDR5 메모리는 1, 2번 보드에는 적용이 안되니까 꼭 3번 보드 사실분들만 요거 사십시오. 그 다음은 그래픽카드인데요. 그래픽카드는 현실점에서 솔직히 60보다는 60T가 가성비가 더 좋다 생각합니다. 둘이 가성비는 비슷한데 60T가 성능이 월등히 높거든요. 가격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가성비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더준 만큼 성능이 더 올라간 느낌이에요. 근데 그 성능 격차가 꽤 크니까 한 25%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셔야 프레지드에서 웬만한 게임 다 그냥 풀업 상업으로 때려 받고 쓸수 있습니다. 게임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죠. 트리플 A급 그 게임을. 어, 삼공 60T는 뭐 특별한 제품을 골라 쓰라고 얘기하기보다,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타이밍이 제일 싼거 쓰는 게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 샵다나 기준으로는, 아수스 듀얼, 상금6공 ti, 082. 얘가, 얘가, 샵다나기준으로 제일 싼것 같고요. 아니면 요거랑 가격 비슷한 게 있긴 한데, 품질도 생각했을 때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현금가를 산다 그랬을 때는, as랑 가격 생겼을 때, 인 m t e c h 지포스 상금공 ti, 스톰엑스 듀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로 사느냐에 따라서, 어, 이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혹시나 내 예산이 160만 원대가 아니라 예산이 총 18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3070도 볼수 있어요. 160, 1 7 0이 아니라 180 정도 된다고 하면 3070, P&I 거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이거 쓰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 둘다70 중에서는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저거 쓰시고요. 내 예산이 220 가까이 된다. 그러면 3080 쓰시면 돼요. 마이0 0으로 3080까지 커버돼요5800 3D랑 비교했을 때, 한, 4, 5% 쳐지긴 한데, 그 정도면 심각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3080도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모바하면 그게 조금 더 줄긴 하니까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면은, 각 가격별로 뭐, 견적이 나오는 거겠죠. 170만원. 여기는 180만원. 여기는 220만원. 60ti, 7080. 이런 정도요. 60T이나 7 0쓸 때는 750W 골드급 파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탠다드급 쓰면 안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700W 스탠다드면 커버는 돼요. 다만 어 아무래도 얘네들은 전력 소비이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드급 사서 전기로 6%에서 8% 아끼시면 은한 4년만 쓰시면 차액 다 커버됩니다. 근데 골드급이 아무래도 소음도 낮고 a 스간도좀더 길고 평귄기대수면도 높기 때문에 돈좀 써서 파워는 뭐다? 오토미터 심장이기 때문에 골드급 파워를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돈이 좀 부족하신 분도 쓰라고 좀 저렴한 골드급 파워도 넣어놨습니다 아이구즈 GF750요 예산이 좀 부족하면 믿을 것같시고돈좀 있으면 많이 거 쓰세요 아 어, 그리고 3공8권 쓰신 분들은 750W 파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3공8권중에 전력소매가 좀 높은 애들은 750W 짜리 파워를 물렸을 때 종종 꺼진 증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 850 고르신 220만원 견적은 850W 파워 쓰시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이클리스크래치2 850이나 시소닉 GM850 요런 정도의 제품 쓰시면 될겁니다 혹은 FSP850 G프로 요렇게 쓰시면 될까요 그리고 가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 파워 소음이 좀 있는데 850W 쓰면 조용한가요? 할때 사실 조용하다는 장담 못해요 좀 조용하게 쓰고 싶으면 한 1000W 파워 쓰세요 그러면 파워팬도 RPM 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은 하이브리드 제로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FSP 하이드로 G 프로 1000W 쓰거나 뭐 델타 GPS 1000W 쓰거나 아니면 시소닉 GX 1000W 쓰거나 그런 식으로 쓰면 은좀 소음을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D1000이나 P1000 혹은 L600 아니면 L530 이 정도 좀 높게 보면 DLX1 정도까지 권장 드릴게요 어, 여기는 공냉 견적이기 때문에 3000M은 그리 권장하진 않습니다 얘가 기본 RPM이 9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쿨러 풍량이 약하기 때문에 순행 쓸때 좋은 제품이고 나머지 제품은 저거보다는 팬 숫자가 많거나 풍량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어, 이 정도에서 사시면 여러분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마이체 600K의 3960T를 견적 짰을 때는요 어, 파워는 750W 쓰시고요 그럼 172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 구매는 175만원, 6만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혹시나 예산이 그 정도 안 돼서 160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4960Ti 쓰고 12400F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똑같이 가시고요 그러면 약 160만원 정도 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180만원 정도 견제 가지고 있는데 혹은 190만원 정도 아니면 200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1 2 7 0 0 k f 에3070 으로 견적 짜시면 됩니다. 750W 골드로 짜면요. 대충 180만원 견적이 나오고 조립구매 생하면 185만원 정도에 구매하실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에 가까운 견적이 있으면 3070까지 볼수 있다. 혹은 70TI도 볼수 있다 정도 설명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220 혹은 230대 견적이라면 마이티 0 0 k f 에상3080 그리고 850W 파워로 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한230 정도 견적이 나와요. 각각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조금 다른데요. CPU는 일단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CPU 가지고는 뭐 주식 스캘핑도 잘 되고 마 y 1 6 0 0 k f 면요포토 셔터 도 아주 잘 되고요. 영상 편집도 진짜 이 정도면 은 준전문가급으로 할수 있어요. 다만 영상 편집하신다면 은 KF 말고 그냥 K버전 사세요. 퀴싱크 기능, 내장 그래픽 있어야 쓸수 있거든요. 다용도로 쓸수 있는 CPU예요. 그리고 글카에 따라서 상륙공태에는 FHD 상업 프로으로 게임을 즐기는 데 적합하고요 그리고 3공7 0 같은 경우에는 FHD 144 상업으로 즐길 때 혹은 QHD 한 70프레임 정도 뽑으면서 게임을 즐길 때 상업으로 그걸 때 적합합니다 3080 가시면 은 QHD 144 모니터 사서 어한 중상업이나 상업 적으로 옵션 타입하면 100프레임 이상 뽑으면서 즐길 수 있거나 혹은 FHD 144 사서 완전 풀업 때리고 게임 즐길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구매하시면 될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임 기준은 트리플 a급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벨리 뎀션 아니면은 뭐 삼국지 토탈워 뭐 디비전 뭐 이런 것들요 좀 이제 시기가 지난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게임도 얘기해야 되는데 대작 게임이 안 나오고 있네요 자그 다음은 amd 쪽이에요 a m d 쪽은 뭐가 다른데요 성전님 cpu 성능이 인텔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인텔 12세대보다 약간 떨어져요 5800 3 d 빼고는 좀 떨어지고요. 음, CPU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가격도 조금 더 쌉니다. 그렇다고 또 게이밍으로 사용할 때는 인텔 대비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5800 s d 가면은 최고의 게임이 CPU인 거고 5600이나 5700 가면은 그냥 가성비 잡는 견적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AMD 견적 보시면 될 겁니다. 아, 5600에 팔라딘 400. 5600X는 일단 빼겠습니다 이제 600만 쓰세요 8라인 400 그리고 뭐 B550 TUF 러스 u s 나돈좀 아끼고 싶다면 은 여기 있는 B550 AORUS ELITE 혹은 B550 PRO4 정도 고르시고요 메모리는 여기서는 그냥 델타 메모리 쓰세요 딴거 쓰지 마요 3600 CL18 델타 메모리 쓰면은 3600이 거의 무조건 들어갑니다 10개 중에 9개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는 교환 받고 다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사시고, 이 밑에 메모리는, 뭐, 삼성전자 메모리는 오버를 안 하고 쓴다 그럴 때갈 만한 메모리, 그리고 발리스틱스는 수동오버한다 생각했을 때, 혹은, 3600에 CL16으로, 성능은 이 CL18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쓸때 쓰는 메모리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일반 가는 게 편해요. 1번 가시고요. 어 그래픽카드 3960ti 쓸 때는 5 6 0 0 하고 참 좋은 조합입니다 여러분이 현금가로 사실때는 EMTEC 스 f o r c 3960ti 스토맥스 듀얼 보시고요 샷다나 가격 기준에 가깝게 사실때는 3960ti 아수지 듀얼 제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31 넣고 파워는 750W 마니클 시2나이구즈 혹은 시소니꺼 어, 가시면 되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은 그래 스탠다드급 700W 까지는 오케 이렇게 이 가시면 될거예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DLX1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L600, P1000, D1000, 요런 거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견적 짜면요. 5600에, 뭐, 팔라딘 4회, 공략 넣고, B50 보드 싼 거, 아까 봤던 M 어러스, M 어러스, 아니면은, M 어러스 리트 어, 조금 비싸지만, B50 터프 프로, 이런거 쓰고, 3공0 k 에 델타 메모리 갔을땐 1 5 0만 견적 좀 납니다 1 2 4 0 0이랑 짰을때 얼마 차이 납니까1 2 4 0 0은1 6 0만 살짝 넘었죠 그래서 10만원 정도 싸게 거의 똑같은 게임 프레임 그리고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 영상편집도 오케이. 그러니까 인텔보다 좀 가성비 있게 짜겠다 할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5700은 어떻게 하냐면요 5700에 뭐 쿨러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팔라딘 400 쓰든 이 c 4 1 0 쓰든 쓰면 됩니다 수동 오버할 생각이 있을 때만 요 밑에 급으로 바꾸면 되고요 위에 급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다가 B50 토프 플러스나 아까 봤던 B50 M 어로스 엘리트 넣으시고요 델타 메모리 똑같이 넣으시고 그래픽카드 3 0 7 0 살포시 올려줄게요 3070 이글 그리고 3070 P&I 게 있는데 얘네들이 그 현금가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데 샷더나 그 가격 기준으로 보면 은 아무래도 피에나 i 게좀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p 거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P&I 이 p n 이라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음도 괜찮고 온도도 괜찮습니다 자 P31 가시고 거기에다가 상공치은 똑같이 750W나 700W 스탠다드 쓰시면 됩니다 퍼요 정도에서 고르세요 그리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P1000, D1000, L600, L530, DLX2 정도 고르시고 이렇게 짜면요. 상공측의 성능은 전 세대 하이엔드인 2080ti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FHD 상황에서는 프로. 그냥 모든 게임 다 프로 뗀다 보면 돼요. QHD에서는 상업 정도로 대부분 게임이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4K는 조금 빡세고. 어, 진짜 이 정도면은, 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게임 진짜 재밌게 즐겨요. 화려한 그래픽으로. 어, 그래서 이정도만 가도 작업한데도 크게 부족함도 없고 멀티성능은 5 6 0 0보다좀더 좋고 게임성도 조금 더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돈이 한 20만원 증가 됐죠 3070은 넘어가면서 어,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잘나오는데 물어보면 3060ti보다 평균 프레임이 한 15% 가까이 잘 나올겁니다 이 앞에 5600에 3060ti를 짰는것 보다 어, 좀 차이가 적게 나도 한 13-4%정도 나와요 딱 돈투자만큼 약간 더 오른 능력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은 m d 최고의 게이밍 PC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살만한 가격 뭐냐면요 5800에 3D를 갑니다 요거는좀 강조해 주고 싶어요 현 시점에서 그냥 가성비 있게 최고의 게임 PC 사고 싶으면 뭐가 좋나할때 이게 이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강조 한번 해 드릴게요 요거 가시고 쿨러는 얘는 근데 막 쓰면 안 돼요 온도가좀 늦게 나와요 게임밖에 안, 안 한다 그러면 언더볼팅하고 뭐, RC1700이나 AG620 써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여러 정도 쓰겠다면, LS720 쓰거나, NGXT X63 쓰세요. 그거 쓰시고, 보드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터프 플러스면 충분하고, 조금 더 좋은 보드 쓰고 싶다 싶으면은, B50 유니파이 봐도 괜찮고, 스틱스 F 봐도 괜찮습니다. 뭐, 전원부 조금 더 좋고, 오버 약간 더잘 되고, 뭐, 확장성이 약간 차이나고, 디자인 이쁘고,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돈 10만 투자 값붙치 있나요?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비오0 터프 플러스 멈춰도 돼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5800SD는 메모리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성 메모리 써도 되긴 되는데요. 그래도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델타 메모리 쓰죠. 델타 메모리 쓰면은, 최소 프레임 파워가 2, 3% 증가긴 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80. 10기가 추천드립니다 12기가 몇만원 차이 안나면 12기가 봐도 괜찮아요 다만 8 0 t 부터 확실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그냥 30, 80, 10기가, 12가 정도에서 사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 보니까 샵다나에서는 게이밍 트리오 쓰시는게 가성비가 좋고요 현금가나 다나, 최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갤라즈, 지포스, EX 쓰시는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 무지성으로 P3을 쓰시고요 그렇게 견적을 짜게 되면요 파워는 3080 썼기 때문에, 1850W 파워 쓰세요. GM850 쓰든지, 마니크리스트 850 쓰시면 될것 같고, 어, d x 2 케이스 쓰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자면요. 부품 가격은 260만 정도 나옵니다. 260만원에 58003D 최고의 게이밍 CPU 넣고, 3080 집어넣으면은, 3090 넣어도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뭐, 게임 프레임. 한 10% 차이 나요. 그러니까, 4090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좋은 게이밍 PC가 될 수도 있고, 사실상 4080 같은 경는 피싱하고 쓸만한 PC가 될 수도 있습니다 4,000cc 무시하고 이걸로 쭉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3세대도 무시하고 자 이렇게 현재 짰을 때는 5800X로 3080 쓰는 것보다 FHD나 QHD에서 약 8% 혹은 뭐 10%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오고요 어그 뿐만 아니라 최소 방어는 10%도 넘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성능을 최대한 뽑아줄 수 있는 프레임 방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실 때가기이 좋은 초고성능 게이밍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다소 CPU 가격이 비싸고 보드 적당한 거 구하기 힘들다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AMD 어, 비록 <웃음> 이전 세대긴 하지만 그래도 가산비 괜찮은 게임 PC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텔 최상급 PC인데 이번 달은 그냥 사지 마세요 <웃음>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거 20일 되면 은 인텔 13세대 신제품 나오는데 인텔 13세대가 1 2 6 0 0 k 빼고는 놀랍게도 가격을 동결시켜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동결 가격이 MSRP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이 올라서 여러분 사시는 가격은 12세대보다 조금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얼마 차이 안날까요? 12300k 빼고는 한 10% 내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좋은 멀티 성능과 조금 더 나은 게임 의 성능을 보여줄 것인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12세대 상급을 살 필요가 없죠. 근데 12300k는 사실상 20달러 정도가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10% 끝나지 않을까요? 20%에서 30% 가까이 뻥튀가 된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체 600k는 지금도 사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체 600k가 아예 없는 라이럽이죠 최상위 인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i7, i9은 현 시점에서 구매 비추다 라고 얘기하고 추락시키겠습니다. 이 밑에는 근데 왜만들러면안 돼요? 가격도 일일다 수정해놓은 것 같은데 성전이 헛짓했었네. 그거 아니고 13세대 나오면 은이 부품 그대로 가고 13세대 c p 로 바꾸면 돼요. 그럼 견적 똑같이 짤수 있어요. 왜? 13세대는 보드 호환되거든요. Z690에.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그 13세대 쓰라고 램도 다 D5은 뭐 하가 났죠. 성능자 없이 13세대 빡빡히 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갈 텐데 12세대 쓰지 말라고 나중에 13세대 나오면은 여기서 쿨러만 뭐 X73이나 63 쓰시고 13세대 웬만하면 공내안 쓰는 게 좋습니다. i7, i9 온도 꽤 높게 나와요. 요거 쿨러만 요거 신경써서 순행 쓰시고 나머지 요거 그대로 가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잘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인텔의 상급제품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은 두둥두둥 대망의 AMD 신형 젠포 견적입니다. <웃음> 근데 이거는 <웃음> 좀좀거시기 한게 지금 보드 가격이 너무 비싸요. CPU 가격도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인텔 제품이 가격을 동결한 했어. 알죠. 그러면 AMD도 가격을 어땠는데요? AMD는 내렸어요. 하위 중위는 동결했고 최상위는 가격을 내렸는데요. 근데 실제로 가격 오픈된 거 보니까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사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하지만 이거 안 봐도 비디오인데 제가 당장 급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안 봐도 비디인데 뭐가 비디오인데요. 아, 요새 비디오 그러면 모르나? 안 봐도 유튜브라 해야 되나? 아 씨, 모르겠다. <웃음> 뭐라고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봐도 뻔한데 7950X랑 13900K의 멀티 성능 거의 흡사합니다. 작업용도로 쓸 때는 아무래도 모든 게비코로 들어가 있는 7950X가 편하게 편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코어 성능을 다 빵빵하게 땡겨쓸수 있는 분들은 7950 지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13900K랑 비교해봤자, 게임 성능 4%인가 밖에 차안날 거예요.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게임 성능 조금 쳐지고 멀티 성능, 작업용 성능은, 작업 성능은 전혀 안쳐지니까 이거는 갈만하 생각해요. 당장 급하게 가야 된다면요. 음, 급하게 갈 필요 없다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인텔 12900K, 아니지, 13900K 가격 보고, 좀더 저렴한 거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7600X인데 7600X는 아, 이거 가까이 그냥 13600K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아요? 하신분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때문에 7600이 값어치 있다 생각해요 뭔데요? 성전님 7700X3D가 나오지 않을까? 7800X3D라든지 분명히 3D 제품 나오면 13세대보다는 게임 성능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600 계속 쓰다가 뭐 나중에 CPU만 중고 초본하고 7800X3D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은게임에 성능 최상으로 빵빵 잘 뽑아주는 거 미리 사서 갖고 놀고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 그런 용도로는 쓸만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용도로 1번이나 2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5, 그 790X를 샀다 그러면 요 쿨러는 이 중에서 고르세요. X63에 X73. 사실 이거 공랭으로도 못 쓰는 거 아닙니다. 에코모드를 하거나 뭐 저전압 다이어트를 하면 은 공랭으로 쓸수 있긴 한데 그러면 클럭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서 쓰시고요. 자주 오버 잘하면 은 클럭도 안 떨어지게 짤수 있긴 한데 그건 어려워요. 그냥 문항의 순행성이 좋아요. 7700X부터 7950X는 온도가 낮은 만큼 클럭이 더 올라가는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7600X는 사실 AG620으로도 온도 낮추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굳이 순행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m s 욕을 그렇게 했는데 저래 비싸야 는 누가 사냐 그랬는데 당장 제일 싼게 MSI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MSI PRO X670P Wi-Fi 요거를 우선 추천 드리고요 좀 고급 보드 괜찮은 거 없나요? 면 하면은 어로스 마스터 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긴 해요 요위급부터는 돈을 너무 과투자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요 1, 2번 정도 선택하시고 차후에 B650 보드 나온다면 B650 가성비 좋은 거 중에서 따로 제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요둘 중에 선택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메모리 쓰거나 오버할 생각있다면 하이닉스 메모리 쓰면 좋습니다 요새 하이닉스 A 다이가 그렇게 좋다는데 아 A 다이 뭐 이거는 찍고해야 되기 때문에 못 구하니까 <웃음> 그냥 무난하게 하이닉스로 6000이나 6400 찍거나 삼성 메모리로 5600에서 6200 이렇게 찍어보거나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오버안하고 써도 게임 프레임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1번 2번 아무거나 무지성 구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편안하게 오버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 없나요? 하면은, G 스킬, 이 6000짜리 사시면 돼요. 안 되면 서린한테 교환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거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는데, XMP 잘 들어가요. 6000까지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70, 혹은 3080. 아까 앞에서 다 추천했던 제품들이죠. 어, 떻게 추천했는지는 앞에 거 보고 오시면 될 거예요. 어 예산에 맞춰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정도 견적에서는 4090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4090은 약 300만원 가까이 할겁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하면 뭘 가는데요 여러분 790X에 3080 나오면 은약 360에서 70만원 견적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7600X에 3070 가면 220 견적입니다 그리고 7600X에 3080 가면 은 대충 270 견적? 이정도좀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아, SSD는 P31, 무지성으로 써도 되고, 좀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은, P41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는 아니지만, 좋은 제품이고요. 어, 뭐, 980 프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견적이면은, 뭐, 돈좀더 투자해서 더 좋은 성능의 N.2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얘기 해드릴게요. P31은, 500기가 가든, 1테라 가든, 가성비인데요. 이 P41이나, 980 프로는 1테라 가야 가성비입니다. 얘네들 500개 가면 둘다 13만 얼마 하거든요. 근데 1테라 가면 은둘다 20만 정도 해요. 그러니까 7만원만 더 주면 용량이 두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1테라 가세요. 3번에 4번 가실 분들은.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상공치용 갔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50 음, 골드급 파워 가면 되고요. 시서닝 마이크로닉스 FSP 정도 제품군에서 가시면 됩니다. 여 적어놓은 거. 그리고 여러분이 3080이나 4090 보고 계신다면 천하뜨끝 w 가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8090은 커버 안 돼요. 3080, 8 0 커버됩니다. 근데 4090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천하뜨 이상 가세요. 어, 4090은 이런 식으로 8핀 4개를 꽂아서 1축핀을 뽑아냅니다. 그카 그러니까 사이즈도 어마무시하고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 케이스 좋은 거 써야 되겠지. 전력도 많이 먹기 때문에 천하트급 정도는 쓰는게 여러분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랑클3는 품절입니다. 품절이 없는 품절인데 10월 중에 제일 꺼될 테니까 이거 꼭 사고 싶으면 은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까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당장에는 뭐 괜찮은 것들 많아요. HAF500이나 아니면 DX21, DX21 가격 살포시 올랐더라고요. PFS 아니면 GT501 혹은 뭐, 디파인 7, 메시파이 2, 이런 거다 괜찮으니까, 고런 케이스를 넣고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7600에 상금치고 짰을 때는, X670 보드 넣고, 1이 900K와 맞먹는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장의 문제는 보드 값이 문제입니다. 아, 보드 값이 X670 싼 것도 40만원 중후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b 6 0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성비적인 선택은 안해요 다만 뭐 X유치군 사서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다음 세대나 다음 다음 세대까지는 지원할확이 높습니다. 2025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X유치군 썼을 때는 뭐 미래를 보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차후에 7700X3D, 7800X3D 이런 거 상위 제품과 업레이서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어찌 됐든 상고 치고을 넣었기 때문에 프레시디 프로, PCD 중공 상업으로 고사인 게임도 즐길 수 있고 7600X가 멀티 성능이 5600X보다 약 30% 가까이 싱글 성능도 뭐 30% 조금 안될정도 로 25%정도 0한 좋아졌기 때문에 다용도 쓰기도 충분히 좋은 제품입니다 뭐 앞에 나와있는 영상편집 원컴 방송, 뭐 게이밍 다 가능해요 렌더링 인코딩도 어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정도만 쓰셔도 220만원에 충분히 만족할만한 PC가 되지 않을까 업그레이드 대비해서 존버형견적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3080 가면 대략적으로 한 260, 7 0 정도로 예산이 띕니다. 790X는 13세대가 나오더라도 가장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는 PC, PC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거보다 멀티 성능이 뭐앞도적 13900K가 좋을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작업도 어떤 작업을 드렸다나 업체로 치라할 겁니다. 13900K랑. 그래서 매우 좋은 작업용 CPU며 게이밍 성능도 5800 3D와 만만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만 있고, 그리고 나는 뭐, 인텔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구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좀 있는 분들이 뭐, 가성비 조금 떨어지는 거 신경 씁니까? 안 쓰지.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7950X에 3080을 견적 짰을 때약 370만원 견적이 나오고요. 4090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샀다 하면은 한 560만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면은, 일단 뭐이주차나긴 한데 당장에는 가장 좋은 게이밍 가장 좋은 작업성능을 가진 PC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게이밍 PC 상상도입니다. 1 1월돼대 현실이 될 수가 있는데요. 13900K 아직 출시 전이에요. 이게 아마 제일 좋은 게이밍 CPU가 되겠죠. 여기에 Z73 쓰고 참고로 13900K는 3년 수능에도 온도가 잘안 잡힙니다. 아직 출시 안 했지만 Z790 100만원 할것 같은, 막시무스 모두 받고. 거기에다가, 6400 클러 SMP 메모리. 아, 예. 좀 비싸긴 한데, 이거 받고. 그리고 4090. 4090 상급은 뭐, 300대 중반도 넘을 것 같다 그러던데. 한 350만 잡고 4090은, 뭐, 고 출시될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12일 되면은 오픈될 겁니다. 어, 물론 상급 제품 조금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980 프로 아이 좋은 걸2 테라짜리 두 개나 딱 받고 어, 시선이 이제 1600 짜리 요번에 들어온 TX가 16핀이 두 개가 들어가요 이런 변환 젠더 없이 신형 4000씩 그렇게 할수 수 있습니다 이게 두개들어가는데그 가격을 대충 봤는데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놓은 건가 그럴 거예요 이게 아마 70, 70만원? 80만원 넘는 걸요 80만원 넘나? 80만원? <웃음> 내가 이게 아마 잘못 적어놓은 걸 텐데 이제 가게 한번 볼까요? 아, 근데 전까지 넣고 짜면은 최고의 게임 PC가 되는거지 근데 어우. 살딸려서 아무나 살 수는 없는 PC겠죠 저도 로또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웃음> 현실적으로는 3080에 그냥 5803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89만원이네 자 그리고 나토크 케이스 넣고 짜면요 대충 제가 계산해 봤는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650만원, <웃음> 어, 740만원, 810만원, 850만원, 약 850만원대 견적이 됩니다. 과연 이런 거 사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좀 있으신 분도 사겠지. 저러면 이제 또 한, 한 4년, 5년은 PC 신경 안 쓰고 쭉잘 쓰면 되겠죠. 그냥 행복한 상상 한 해봤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0월 월경인적 6일장 기준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 의문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한 3일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일 지나면 답변 못해요. 제가 9후 댓글까지 일일이 보지 못하니까 딱 3일 차된날 답변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편은 늘 올리는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